하세요 <목소리> 엄마 희망이 깨우지 마세요 제발요 배고프면 일어나겠죠 <목소리> 시간 남으면 고미에게 간식이나 주세요 엄마 실망이에요 희망이만 챙기는 것 같아 가출하고 싶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. 아이러나 이 사람 그 m 희망이 아직도 자는 거야? 오늘도 깨워요. 아, 꾸러기 나와. 장꾸러기, 빨라. <웃음> 오늘도 뽁 깨워요? 보인다 보인다 공주님 아우 나오셔야 빨리 나아이야 공주님 아, 희망이 엄마 오늘도 뽁 깨워요 <목소리> 엄마 <목소리> 공이가 간식 <목소리> 달라고 했는데 아니야.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 가짜 같아요 이 엄마는 희망이 엄마다 보리, 곰이, 엄마 어딨어요? 한끼굶어도안 죽는다고 말하면서 늦잠꾸러기 희망이는 맨날 아침 먹어야지 언행불일치야 흥